너무 좋당. 배치온나. <웃음> 은퇴방송이라니. <웃음> 아주 보내버리네. 희망이요 또 방보려고 구독했는데 이제 구독 취소! 누가 구독 취소 소리를 내었어. 들어가서 붙은 다음에 몰아치는 사제로 그냥 때려부르고 응징을 확 해버리고 딱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이 올감을 그냥 휴! 땡겨가지고 한번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도망가는 <웃음> 6만원 웃으 골드 갈만해 화면 가리고 큐 돌리라고? 아오케 음... 어, 어떻게 가리면지 <웃음> 잠깐만 안 <웃음> 되자? <웃음> 나도 나 진짓한 줄 알아 묻지마 이렇게 끈기이를 잡고서 땡기고 요렇게 치고 얍 따세 뭐 채웠나 요렇게 요렇게 이겼죠! 나핫얍따따나 아이 또 잡았다 요 녀석 요 녀석 아니 아니+ 아니지 어 뭐야+ 뭐야+ 뭐야+ 뭐야 왜야 왜?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조금 늘면 줄 수도 있다는 지금 속보를 또 받았습니다. 조금만 더. 진짜 좋아요, 좋아요. 297, 세벽부도 다들 움직이지 마.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가만히 있어. 사야 됐어? 이제 뭐 다들 갈길 가시고 일 보시면 됩니다. 피자 없고 바로 시청자 선절이래.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당신을 위한 저녁인가요? 번역체인 것 같은데 저분 일본 분이신가 봐요. 저녁에 일본으로 뭐야? 마사시 피자. 아 나는 피자다.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확실히 내 스스로 느낀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좀더 게임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? 나 저번 방송 때보다 각초 1만 넘게 올랐어 여보 여보 다 100% 찍었어 여기 여기 여기 아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너무 고구마일 때도 많고 했을 텐데 다안 내고 웃음 웃음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봐요 하고 수동으로 내가 떨야돼 서서히 사라지게